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플로 방영된 BTS 멤버 7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운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현영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준 특사입니다. 수여하시겠습니다. 임명장 이명장, 이장 이명장, 이명장, 수명장 이명장, 이명장, 이명장, 임명장명장이장명장명장명장 이하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하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하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명장장 전정부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어 뭔가 국익과 이렇게 나아가서 외교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더한 영광이 아닐 수 없을 습니다 어 우선 대통령 어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이라는 너무나 이런 예인으로서 또한 국민과 개인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방탄소년단은 사실 그동안 노래, 춤, 그리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걸로 젊은 세대, 또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늘 사실 음악 말고도, 음악과 춤 말고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이 받은 사랑이나 이런 걸 보답하고 또 동시에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차에 어댕도형님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저희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특별사절을 한번 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한번또 다녀와 봤기 때문에 가서 또 저희가 또 젊은 세대의 열정과 패기로 한 번, 어, 저희가 늘 하던 것처럼 멋지게 한 번, 어, 또한번 해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